안녕하세요 마건입니다 네, 저는 8년차 가이드고요 이때까지 계속 여행사에서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직업이에요 진짜 못타도 200번 넘게 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해외여행할 때, 국내여행할 때 짐이 많아요 그럼 어디다 가넣나요 그렇죠 캐리어에 넣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수납공간만 잘돼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뻐야 많이 들고 다녀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캐리어를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미국 여행자 우리 한국사람들 맨날 미국 여행자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샘솟는 밤 네, 이두 캐리어를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캐리어가 망가지고 바퀴가 박살난 상태입니다 왜냐? 저는 캐리어를 매일 들고 다니는 직업이에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도 금방 낡고 금방 망가집니다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캐리어를 찾는 도중에 제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방이 제 뒤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뿅! 뿅!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랄라. 네 바로 이 델시 캐리어인데요 디자인 딱 보면 아시죠? 굉장히 키고 이쁩니다 진짜 요즘 시대그 인싸템 제가 이 델시 캐리어를 구매를 하고 여행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우리 짐 찾을 때 있죠 그 수화물이 막 이렇게 막한 바퀴 도는데 어 캐리어가 너무 다 똑같아 다 미국 투어자들이 막 이렇게 쫙 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뻥 안치고 캐리어가 수십 개가 있는데 제 것만 딱 보입니다 일단 캐리어 사실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퀴가 튼튼해야 돼요 안 굴러갈 때그 불편함 해외여행을 갔는데 캐리어 끄는 데 체력을 다 소비해 그래서 호텔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깼어요 와 최악입니다 최악 <웃음>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왜? 이 짐들을 빙기 싫을때 어떻게 해요? 이거를 뭐 이렇게 사뿐히 요렇게 합니까? 아니면 이거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수백 개의 캐리어를 그분들도 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사뿐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에 캐리어가 약해서 망가지게 된다면 진짜 여행가서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캐리어부터 사야 돼요 또 안에 내용물들을 비닐봉지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개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관 강력해야 됩니다 어? 그리고 또 뭐야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의 보안장치도 필수입니다, 요즘은 이쪽 보세요 자 이렇게 캐리어가 있는데 어 이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꼽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꼽아요 자, 네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싸구려 가방들은 이 보안장치를 아무리 해놔도 조금만 건드리면 열릴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싸구려 가방은 사지 마시고 어차피 오래 쓸 가방 좀 가격 조금 더 보태가지고 사시면 돼요,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캐리어하고 이 캐리어 사이얼마짜 아세요? 네 지금 알람이 움직... 알람이 갑자기... 기내용 캐리어 이것도 뭐 보안장치나 그런 거다 있고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사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 어디냐 제가 이 트래블 키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와. 아, 자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우 씨... 어우 죄송합니다 치약, 칫솔, 선크림, 스킨, 로션, 마스크팩까지 그리고 이이쁜 가방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줍니다 이거 솔직히 게이드가 아니에요?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리어 짐 싸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옷을 어떻게 계속 넣어야 옷이 좀덜꾸겨지고 공간 차지를 적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옷을 집어넣을 때 오씨 일단 제가 옷을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 이렇게 갠 다음에요 똑같이 한 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둘둘 말아줘요 옷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그렇게 옷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꾸개짐도 오히려 이게 덜 해요 진짜로 자 만약에 요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옷과 이 옷을 부딪가지고 꺼내놓으면 이렇게 돼있어 그죠? 이거를 이미 압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딪혀도 그렇게 막 접히거나 꾸개지지를 않아요 공간도 덜 차지하게 되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많으면 안 돼요 세 개만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 옷들이 막 엄청 왔다 갔다 다풀려다 풀려 다 그거 다 풀리잖아요 이거 신문지 같은 거라도 좀 채우세요 채워 가지고 옷들이 좀덜 움직이게 그리고 또 하나 팁 바퀴가 밑에 쪽이잖아요 제일 무거운 짐들을 밑에다가 쌓아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캐리어를 들면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면 이 아좀 어, 가있어 자 이렇게 들면 짐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좀 약간 청바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밑에 쌓아주고 가벼운 것들을 위에다가 쌓아줘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옷들이 덜꾸겨집니다네 그래서 수화물용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화장품 트래블 키드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밑에 댓글이 적혀있습니다. 이 캐리어의 가격과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박원이었고, 얘네들은 젤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